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장비를 구매해야 되나요? 각자 잘 맞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웬만한 카메라 못지않게 되게 되게 잘 나오거든요? 가성비 중에 가성비 색감이 정말 정확한 거는 이것도 저만 알고 싶었던 꿀팁인데 근데 이게 얼굴이 되게 되게 달라 보이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정말 DM이나 댓글로 너무너무너무 많은 문의를 주셨던 영상 편집자 실전 편 2탄인데요 제가 원래 영상 편집 뭐 장비나 꿀팁, 템플릿 만드는 거 제가 사용하는 뭐 플러그인 사이트 소스 구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한 영상에 이렇게 다 담으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이게 양이 너무너무 많고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직접 파는 법을 보여드리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 뭐 카메라, 컴퓨터, 마이크 이런 것들을 정말 숨김없이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외주를 받고 있는 편집물은 그렇게 엄청난 퀄리티의 엄청 전문가 프로 수준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약간 이런 정도, 이런 정도의 외주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빠르게 요약하느라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저는 애초부터 엄청 정말 전공자의 약간 아트작업물 같은 그런 단가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예술적인 영상 작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뭐 예능, 브이로그, 뭐 뷰티 영상 같은 정도의 퀄리티는 내가 이제 독학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고 여기서 이제 좀 센스를 높이고 실력을 높여서 단가를 최대로 높인 다음에 단타로 속도를 아주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 스몰 비즈니스의 영역, 약간 틈 콘세 시장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거였고요. 그럼 이제 뭐 3D 하시고 모션 그래픽 하시고 뭐 CD 작업하시는 그런 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딱 제가 외주를 받는 정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영상들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장비들로 충분히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한테 DM이나 댓글로 정말 정말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게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또 장비를 구매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진짜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댓글로도 답변을 진짜 많이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장비를 따로 구매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딱 하나 산게 카메라를 샀어요. 이 G7S 마크2라고 인제 유튜버 분들이 많이 쓰시는 하이엔드 카메라. 이렇게 렌즈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이런 카메라인데 저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얘를 당근마켓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했던 를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의 장점이 색감이 좀 예쁘게 나오고 뽀샤시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로 마이크를 붙이거나 설치 취할 수가 없는데 얘가 음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얘를 많이 안 쓰고 뭐 브이로그 찍을 때만 쓰는 편이고 저는 그때는 무조건 유튜브로 하려면 카메라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요즘은 브이로그 그냥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거든요.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도 화질이 진짜 많이 좋아지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후작업을 할때 뭐 색감 보정이나 이런 걸 충분히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카메라를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막간의 꿀팁으로 여러분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폰 기본 카메라 이 시네마틱으로 이렇게 바로 찍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촬영하면 이 아웃포커스 싹 날아가면서 웬만한 카메라 못지않게 되게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거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진짜 좀 돈이 많다 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뭐다 사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물론 좋긴 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막 맥북 사고 카메라 사고 마이크 사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약간 더 부담되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한 만큼 무조건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될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즐겁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걸로 돈을 벌면서 장비를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맥북 사고 아이맥 사고 카메라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훨씬 뭔가 퀘스트 깨는 느낌도 있고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장비나 카메라를 따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거 근데 이제 편집하실 노트북은 필요해요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메인 작업할 때 쓰는 컴퓨터를 아이맥 M1 칩 탑재된 거 그냥 깡통 모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맥의 가성비라는 말을 붙이기가 진짜 웃기지만 이번에 M1 칩이 새로 나오고 나서부터 이 전반적인 애플 제품들의 성능이 굉장히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 같은 가격대의 노트북에 비해서 정말 훨씬 빠르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싸리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를 사실 거면 은 M1 이상의 칩이 탑재된 애플 제품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레을 업그레이드 하지도 않았는데도 엔간한 작업들은 정말 다 수월하게 돌아가는 편이고요 물론 4K 작업이나 좀 레이어를 엄청 많이 쌓고 효과를 많이 넣으면 은 버벅거리긴 해요 그럴 때는 이제 프록시를 돌려가지고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귀찮기도 하긴 해가지고 저도 장비 업그레이드를 이제 좀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뭐아직까지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입문에서 중급 정도까지는 M1 칩이 탑재된 애플 컴퓨터 깡통으로도 제 기준 충분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화면이 되게 커가지고 따로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지는 않고요. 어, 하나 더 추가한 게 이렇게 스피커를 하나 제가 구입을 했어요. 왜 구입을 했냐면 제 기준으로는 이게 약간 음질이 저음이 잘안 들리는 느낌? 그래가지고 편집할 때 뭔가 오디오가 뭉개져가지고 발음이 잘안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쿠팡에서 최저가로 이 스피커를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것만 연결해도 소리가 훨씬 더잘 들리고 이렇게 되게 또렷하게 들려가지고 이 조합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컴퓨터로는 이제 카페 가거나 뭐 여행 가서 작업을 할때 쓰는 노트북으로 또 애플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맥북 에어가 정말 가성비 중에 가성비 갑이에요 저는 딱이 기본 모델에 램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6기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진짜 완전 완전 똥컴 대학생 때산 정말 말 색감 완전 꽤신조성커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색감이 내가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이 노트북으로 보는 거랑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성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색감 때문에 이 맥북 에어를 구매를 했는데 색감이 정말 제가 본 어떤 노트북보다 정확한 거는 기본이고 정말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어인데 왜 이렇게 빨라? 진짜 애플 대박이다 하고 그때부터 약간 앱등이가 돼가지고 돈 조금 모이면 은 장비를 애플 걸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모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디자인 외주도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색감이나 이런 게 많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애플 제품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하고 만족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편집자 언니들을 보면은 조립형 컴퓨터 스펙 맞춰 가지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이제 댓글로 더 좋은 사양의 작업용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가성비 있는 모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뭐이 정도에서는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가벼운 모션 작업, 그리고 일러스트, 뭐 포토샵, 뭐 이런 거 진짜 하루 종일 작업하지 않는 이상 무난히 무난히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무조건 맥북 살까? 뭐 아이맥 살까? 이러지 마시고 원래 프리미어 프로가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너무 버벅거린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노트북이나 뭐 아이맥 새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아이맥이나 맥북을 사용하시면 이 필수적으로 이런 허브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우리가 보통 보통 쓰는 USB 포트는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맥 제품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C타입이에요 그래서 뭔가 외장하드나 뭐 핸드폰 연결하거나 이럴 때 되게 불편함이 많아가지고 이 허브도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허브에 외장하드를 연결해가지고 쓰는데요 이 WD 외장하드 1테라씩 쓰는데 저는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제 것도 있다 보니까 원본 파일을 막다 지워도 금방금방 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만한 3개를 새로 시킨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클라이언트 작업을 물 제... 거, 프로젝트 파일, 영상편집 소스, 템플릿 이런걸 진짜 다 넣어놓고 씁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아이맥이나 맥북 안에 있는 기본 용량이 별로 크지 않은 걸 샀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작업에 필요한 소스들을 넣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아이맥을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장하드 안에 모든 소스들을 다 넣어놓고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서나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부터 외장하드는 꼭 구입을 해두시고 여기에 모든 나의 작업, 소스들, 템플릿 들다 넣어놓으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컴퓨터는 여기서 끝이고 카메라로 넘어가 볼 건데 카메라는 제가 엄청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유튜브를 이제 꽤 오래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어떤 기종이 좋고 어떤 기종이 안 좋다 이것보다 이제 그 사람마다 얼굴형과 그 카메라의 약간 화각? 이거에 따라서 각자 잘 맞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 뭔가 영상들 보면 은 얼굴이 되게 많이 변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그나마 저의 실물을좀 그대로 담아주는 편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캐논 얘는 정말 콧똥땡이로 나오고 뭔가 얼굴이 되게 넙대대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카메라는 단종된 삼성 카메라인데 이름이 NX3000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저만 알고 싶었던 꿀팁인데 얘가 굉장히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화면이 되게 되게 예쁘게 나오고 색감도 괜찮고 화질도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당근마켓에 치면 은 되게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구매하실 분들은 저는 얘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저 어렴하고 뭔가 제가 다른 친구들도 한번 찍어봤을 때 왜곡 없이 그나마 이렇게 딱 그대로 담아주는 그런 느낌? 이거 말고는 또 이제 캐논 80D를 메인으로 한창 썼었는데 그것도 제 코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얼굴이 막 높대대하게 나오고 진짜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최근에 팔아버렸는데 또 진짜 웃긴 게그 80D를 사용하는 제 친구는 엄청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콕 집어서 어떤 카메라를 뭐 추천을 드린다 뭘가 엄청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자기의 그 얼굴형과 얼굴 분위기별로 다잘 맞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테크노마트나 이런 데 카메라 상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이렇게 쓱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자기 얼굴에 잘 맞고 예쁘게 나오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 가지고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이크도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요 소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찝어가지고 요 오디오만 이렇게 따로 따주는 약간 녹음기 같은 건데 사용하기도 되게 편리하고 음질도 깨끗한 편이라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10만원 후반대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어서 저도 처음부터 이거를 사용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 입문용으로는 이렇게 핀 마이크라고 얘는 선을 막 노트북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해요. 근데 쿠팡에서 진짜 저렴하게 만 원대인가? 구입을 할수 있고 제 기준 음질도 완전 완전 깔끔하고 좋았던 편이어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장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힘 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비교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이 카메라 음질이랑 이 녹음기 음질 그리고 이핀 마이크 음질 한번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게 카메라에서 녹음한 음질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녹음기로 녹음되고 있는 음질. 그리고 이게 이핀 마이크로 녹음한 음질입니다. 되게 뭔가 좀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미묘하게 좀 퀄리티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요 카메라 안에 내장된 마이크로 그냥 녹음을 한 상태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 이게 영상을 하면 할수록 오디오 디테일에서 오는 차이가 되게 큰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 영상을 볼 때도 이 오디오 음질이 뭔가 듣기 편하고 이럴 때 영상을 좀더 자주 보게 되고 영상 퀄리티가 높다 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조명은 사실 제일 밝게 뭐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세 개를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어, 근데 저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은 힘을 좀 많이 빼고 최대한 뭐 정보성이나 빨리빨리 올리자라는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편 집도 제 클라이언트 분들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 정도의 시간과 공수를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촬영도 되게 힘을 많이 빼고 조명 같은 거다안 쓰는 편이고 그냥 자연광으로 낮에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편하게 찍을 때는 자연광이 제일 예쁘게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좀 가끔 비오 좀 너무 어둡다 싶은 날에는 이런 반사판을 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큰 은박지 같이 생긴 이런 건데 아마 촬영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는 빛을 반대로 받아가지고 나한테 그냥 이렇게 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이 어떤 각도에 치느냐에 따라서 되게 되게 달라 보이고 되게 뽀샤시하고 주름도 없어 보이고 확실히 이렇게 다르죠? 그래가지고 영상 속에서 얼굴이 좀 많이 달라 보인다 못생겨 보인다 예뻐 보인다 이런 거다 조명이나 반사판 요 세팅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 아이패드 에어도 있긴 한데 이것도 사실 가계부 쓰고 기획안 쓰고 뭐 영상 찍을 때 서브모니터용으로 쓰지 이걸로 편집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아이패드로 편집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 영상이나 뭐 컷편 연습용으로는 아이패드로 충분히 가능한데 외주 작업 받으시려면은 100% 노트 유튜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는 그 외주 작업 때 쓰는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컴퓨터로 하는 거랑 이 아이패드로 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상편집을 배우고 싶다고 아이패드를 사는 건 어, 개인적으로 좀 비추 같습니다 어,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뭐 저보고 핸드폰으로 편집해도 되냐 뭐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편집 앱 이런 거를 가끔 쓰긴 하는데 뭐 인트로 만들거나 소스를 뽑아올 때 쓰지 메인 편집 프로그램은 항상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합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게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제 기준 가장 대중적이고 저는 영상 편집을 독학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어 프로가 유튜브에 강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쓰는 뭐 플러그인, 템플릿 이런 것도 프리미어 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마다 이제 컷편을 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원본 프로젝트 파일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대부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쓰는 게 일을 받는데 더 편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그리고 저는 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그램 어도비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다 구독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도비 안에 있는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쓰는 게 저한테 훨씬 호환도 잘 되고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 분들 중에서는 팝컷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돼요 다만 저는 프리미어 프로가 가장 잘 맞았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면 무료 템플릿이나 플러그인도 되게 많은 유튜버분들이 배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독학으로 시작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를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편집 프로그램 뭐 컴퓨터, 뭐 카메라, 마이크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그냥 다 알려드렸는데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 장비를 사용해서 충분히 쾌적하게 잘 외주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 장비 궁금하셨던 분들 처음에 영상 편집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